진짜 자이언트가 이런거 하나만큼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오늘은 저의 네번째 자전거 자이언트 페담을 소개시켜드린 영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나중에 올린다고 했었는데 요번에 올리게 되네요 오늘 영상은 뭐 비교적으로 좀 순한 맛으로 진행해 볼거예요 저도 산악 입문을 위해서 구매한 자전거이고, 뭐제 채널도 주로 뭐 로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한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이 자전거 자체도 국내에서는 생소한 자전거라서 너무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자전거는 자연트에서 만든 패덤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리어샥이 없는 하드테일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의 장르를 설명하기 전에 산악 자전거의 장르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드도 뭐 그래블이나 CX, 타임트라이얼, 레이싱, 투어링 등등처럼 장르가 나뉘듯이 MTB도 장르가 나뉩니다. MTB 장르들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수록 더 어렵고 구분짓는 기준 자체도 제조사들이 제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르막의 비중과 내리막의 비중으로 구분짓는 게 가장 쉽고 대체적으로 들어맞기도 합니다. 오르막의 비중이 제일 많은 크로스컨츄리부터 순서대로 크로스컨츄리, 트레일, 올마운틴, 앤드로, 그리고 내리막의 비중이 가장 많은 다운힐까지 있는데 얘는 트레일 장르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는 하드테일들은 거의 다크로스컨트리로 통하는데 페덤은 그렇지 않고 하드테일이지만 트레일바이크입니다 국내에서는 꽤나 생소한 카테고리지만 이런 카테고리는 스페셜에서는 퓨즈 트랙은 로스코, 코나는 혼조, 케냐는 소틱 등등 요렇게뭐 뭐 해외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카테고리인데 국내에서는 정식 수입되는 모델이 정말 너무 없습니다 진짜 자이언트가 이런 거 하나만큼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크로스컨트리 바이크가 아니라고 했는데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트레일바이크냐 하면 은 당연히 뭐 지오메트리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은뭐 지오메트리 이야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좀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뭐 무게? 부터보죠 일단, 패덤은 경량에 관심이 없다시피 합니다. 순정은 14kg 중반대였는데, 튜브리스 인서트나 여기 콕핏 커스텀 좀 하고 나니까 무게가 1 5 k g 조금 넘어요. 참고로 자연태 비슷한 가격대의 크로스컨트리 바이크가 12kg가 조금 안 되는데, 엄청 큰 차이죠. 그리고 샥의 가동 범위를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이 트래블이 130mm라서 더 깁니다. 그리고 핸들바도 플랫바가 아니라 라이저바입니다. 뭐 지오메트리 이야기를 뭐 하고는 싶은데 이게 뭐 항상 별로 <웃음> 참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그래서 그냥 자전거 되게 두네요. 네,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이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스펙 이야기를 좀해볼 건데. 일단 가격은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구동계는 스램의 SX랑 NX가 적당히 섞여 있고 1바이 1 2단으로 이루어진 구동계입니다. 스프라켓은 1150 크기고 크랭크도 사각 비비가 아니라 일체형 크랭크입니다 뭐 이정도 챙겨주는게 자이언트에서는 당연한거지만 대단한건 다른 스펙들입니다 정말 다른 브랜드에서는 150만원의 가격대로 찾아볼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먼저 가변식 포스트인데 오르막에서는 안장이 필요하고 내리막에서는 안장이 걸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게 굉장히 편하다 보니까 이제 산악에서 얘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튜브리스 세팅 순정 휠에 림테이프랑 밸브, 타이어까지 다시공돼서 나오고 실란트까지 공짜로 챙겨줘요 샥도 만만치 않아요 보통 이 가격대에서는 잘 넣어줘야 리콘이나 뭐 주디정도인데 얘는 자이언트답게 35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진짜 센스 있는데 앞에다가 포피스톤 캘리퍼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이언트는 이시와는 다르게 자이언트가 되게 트렌디하다고 느꼈던 점이 바로 핸들바에요 지금은 제가 컬러 때문에 핸들바를 순정을 바꿨는데 이게 순정 핸들바고 지금 얘는 이 클램프 직경이 31.8mm가 아니라 35mm에요. 뭐 이게 주행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진 않아요. 하지만 현대 산악자전거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미 35mm로 판도가 기울었고 자이언트는 그거에 대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모델이나 브랜드들은 아직도 다 31.8mm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자이언트가 아,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 라는 인상을 남기면서 거기서 저는 되게 호감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자이언트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 로메로 안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싶은데 뭐 실제로 써보니까 뭐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다음 순서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왜커스터매니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단점 같은 것도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페달 페달은 좀 합리적으로 했어요 시즌 컬러로 나온 크랭크 브라더스 스탬프 1 평페달이에요 필리쉬랑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로드랑은 차이를 더 크게 하고 싶어서 평페달로 했어요 뭐 안장은 아까 말씀드린 로메로 순정 그대로니까 넘어가고요 콕핏을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콕핏에는 순정 파츠가 드로퍼, 시포스트, 레버만 남고 다 바뀌었는데 얘도 조만간 이, 아이스팩 EV 호환되는 걸로 바꿀거예요 손이 좀 작다보니 까 콕핏에 대해서만큼은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핸들바는 크롬의 31.8mm 라이저 바고 색깔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 까 스템도 같이 바꿔야만 했는데 요즘은 생소한 브랜드인데 다붐이라는 브랜드의 스템입니다 그립은 에르본에 G1 에보 슬림 손바닥을 받쳐주는 뽕이 있는 건 걸리적거릴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미세하게나마 굴곡이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선택중에 슬림버전이 있다는 것도 얘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다음은 브레이크 레버인데 순정은 시만원에4 0 0번대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제동력이나 성능 면에서 아쉬움은 없었는데 문제는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짧으니까 리치를 많이 당겨야 되는데 리치를 너무 많이 당기면은 스트로크가 모자라고 그래서 그냥 리치를 조금 벌려서 불편하게 좀 쓰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대우에 6000번 레버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호환성 때문에 캘리퍼까지 바꿔야만 했어요. 확실히 이렇게 레버가 짧으니까 훨씬 편해요. 그 다른 손가락이랑 브레이크 레버도 간섭이 없고 자그 다음은 시프터인데 순정은 SX였어요. 얘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브레이크 레버로 바꾸고 나니까 클램프가 바뀌면서 시프터의 장착 각도를 조절할 수 없게 되어서 이 또한 불편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울프트스에서 10만원 아이스팩이랑 스램의 매치메이커를 호환시켜주는 어댑터가 있더라고요. 국내에선 당연히 구할 길이 없고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콕핏이 아주 깔끔해지고 편해지면서 거의 다 완성된 것처럼 느껴져요. 시포스트 레버도 꼭 바꿔야 될것 같아요. 타이어 는 타이어 안에는 현재 타누스 튜블리스 아호가 들어가 있고 뒷타이어는 어그레서였는데 제가 주로 타는 데가 땅이 약간 젖은 느낌이 있어서 디섹터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입니다 처음에는 순한 맛이라고 했는데 뭐 중간에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마무리하죠 아, 네, 영상이나 영상 외에 자정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후미깨에 A포스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